내 안에서 골팡이 <목소리> 자, 내 속물 파괴로부터 파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커 대치가 한번 면요 바로 바로 바로 강망을 털어서 잡히는 고기를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많은 강에 민물어부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한탕한 청년 어부님이 그런 민물어부 중한 분이시고요. 또 임진강에서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또 잡히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번 잡히는 거를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바로 임진강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요 같이 가요. Let's go. 어, 예, 은혜 이런 거 찍지 마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임진강으로 왔습니다 자 근데 또 어부 하면 누굽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안하세정연어입니다 목소리가 왜 나가셨어요? 좀 있으면 장마라서 계속 걷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왜 아파요? 손으로 어, 걷는 거 아니에요? 어디면서? <웃음> <웃음>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웃음> 자 그리고 네,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하지 마세요 <웃음> 브리님 오셨고 자 여기 임진강에서 어부 일을 하시는 어부 바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죠? 아 여러분 구독 자아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보통 어떤 어종이 나오나요? 행복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아, 금 그물들 다 철수하고 있니다 철수하면서 일반 강망들을 못 봤어요 최근에 쌓여 있겠네요 그러면 죽은 고기가 많겠죠 <웃음> <웃음> 어쨌든 마지막 강망일 것 같아요 자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배를 타고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여러분 오늘 은혜도 왔어요 <웃음> 너배탈 거야? 아니 왜? 서워 졸버랭기 트렁가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 아니 어머님 요거 모터도 있네요 이거야. <웃음> <웃음> 모터 이제 하나 다셔야죠 아직 어려워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 어창이 이렇게 있는데 오 이거 다 빠가살인데? 지금 빠가철이에요 어... 했었어요 다 아, 산란을 했어가지고 어머님 어창 뭐 없죠? <웃음> 한은안오시거 아예. 니아 <웃음> 편하다. 저, 저, 저, 저 맨날 가면 그거 하고 있거든요. 너 저으세요? 맨날 시켜요. 너 시켜드려요? <웃음> 아 이거 하라고요? 어 알겠습니다. <웃음> 지금 얼마예요? 마가 두 마리. 마가 두 마리. 진짜 어부님 오늘 약간 일하러 오신 그런 느낌으로. <웃음> <웃음> 하고요 어, 근데 저는 스파이 돼가지고 땀 별로 안 나요. 진짜 앞머리 젖으셨는데요. 이런 <웃음> 아. 거 보고 싶더라. 초어나배경어 와, 그런 거 나온다 하더라고요. 초 유튜브로만 봤는데 초원 나오면 어. 진짜 대박이에요. 어부 박관님께서 사진을 엄청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아, 자주 나와요. 초가요? 네. 죄송한데 이런 말 하면 또안 나온 거 아시죠? 망했다. <웃음> 자, 이제 줄이 나왔거든요. 오, 여, 여, 여, 방글방글합니다, 여러분. 아, 부럽다. <웃음> 소갈이 있어요? 소갈이 있어요? 소갈. 소갈 있어요? 네, 소갈이. 소갈. 이야, 어, 오, 여, 어. 지금 소갈이 금목이 끝났거든요 여러분. 참게도 있고. 부럽다. <웃음> 우와 <웃음> 소가리 진짜 많다 쟨좀 커요 소가리 지금 빠가가 많구나 근데 어기하지 여기 무슨 빠가라고 했죠? 밀작 다른가요? 인증양에서는황빠가를 황작이라 그러고 하... 밀빠가를 밀작이라 약간 방언 같은 거구나 잘 모르겠어요 왔을 때부터 황작 밀작이라 그래갖고 혼자서 빠가 아니에요 <웃음> 자 넣어주세요 와 이야 소가리 한번 꺼내볼까요? 조심하세요 소가리 엄청 찔려가지고 <웃음> 다시마시요 <봐주세요>, 지금 <웃음> <웃음> 왜왜왜야 쏘가리 더큰거 있어 어? <웃음> 어, 얘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한 3장 후반 되겠는데 근데 얘가 지금 색깔이 되게 연하잖아요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또 진해지죠 진해져. 지금 색깔이 되게 연한데 물속 자연에 들어가면 또 진해진다고 아, 합니다 진짜? 자 여러분 볼게요 들어가 오우. 이거 한 5만원 넘죠 아 5만원이 뭐야 쏘가리가 몇 마리였는데 4 0만오박카인 부자 그렇다 쏘였어요? <웃음> 뭐 쏘였어요? 쏘가리 아, 아 조심하셔야죠 아유. 빨리 빨리 아, 조심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도와 도와봐. 이제 그 피해서 냄새 날 걸. 발좀 <웃음> <빨리> 닦아라. <웃음> 아 저기서 은혜 꿀발어 꿀바... 뭐야? 내차 없어졌다. 어 진짜 없네. 아씨 도난 리발래 뒤에 112 전화. 블이 <웃음> 지금 증상이 어떠세요? 지금요, 녹시네요. 녹시 눅시네요 졸려요. 우이 <웃음> 갑자기 쓰러지면 걱정 마세요. 저기 밧줄에 뒤에 매달고 <웃음> 수상스키 해가지고 <웃음> 할게요. 일 분만 찍고 시작해. 자 여러분 여기서 미물고기다 가시가 많은 애들이 많아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일부러 쏘이신 거예요. 사실 이런 네. 거 좋아해가지고 <웃음> 안 보일 때막 물리고 해. 어업 아가니 한탄강 가보셨어요? 네, 전 가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디가 더 좋으세요? 한탄강은 제가 보는 어업으로서 좀 너무 힘들고. 아, 어업로서 힘들고. 아, 제가 아는 분이 거기 두분 있다고 들었는데, 데프팅을 아, 아, 네. 해서 내려오면서 고기를 털어. <웃음> <웃음> 혼자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혼자죠. 근데 혼자 진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진짜, 진짜. 더 힘들어요. 그걸 다낸 뭐, 다음에 한 50m 경사를 올라가야 돼. 요 그래서 팔뚝 그거인 거예요. 오, 오 야, 지금 좀 오겠는데? <웃음> 그래서 한탄강이 좋아요, 임진강이 좋아요? 난또 <웃음> <웃음> 생각지도 못한 록같은 <로크> 발언이는데자 <웃음> 여러분, 다음 강망보로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다랑 똑같이 저게 부표거든요. 저거를 이제 어부님이 손으로 잡습니다. 임진강 체험. 아, 부표를 땡기면 이렇게 끈이 나오거든요. 야, 참기 뭐야? 야, 이거 참기밭이네. 아니 참게가 한탄강보다 훨씬 많네요. 바다랑 더 가까우니까. 아, 참게가 바다랑 가까운 기수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오, 오 와, 이 참게 뭐야? 오, 왜, 왜 어, 어, 어, 조심해, 찔려또찔려 또 찔린다 빠가 한 마리 구출 네. 이야, 어여, 귀엽게 생겼다 근데 여기 빠가는 아 뚫렸네 참개가 참개가 아 이렇게 엄청 찢어 먹는다고 합니다 깨매요? 아니 네. <웃음> 지금 요거는 청해 어부인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게 약간 색깔이 회색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저거를 밀빠가라고 합니다 한탄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탄강에서 한번도 못봤어요 제가 어분 어븐... <웃음> 이거 빠가 한 마리도 추가해 주셔야겠는데요 그죠 근데 <웃음> 네, 수준급이에요 수준급 어우 잘한다 <웃음> <웃음> 자그러 이제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참기 미쳤는데 바가도 옆에 가시가 많아가지고 구물 털때애 먹습니다 이렇게 딱꽂면 돼요 아 옆에 이거 위험하니까 제가 어차피 다 배속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 역시 다르다 아, <웃음> <웃음> 우와. 알 뱉네. 알뱉 거예요, 이게? 이야, 네, 이게 배가 똥똥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게 지금 알을 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따가서니가 지금 산란시즌 아, 아, 지금 제일 맛있겠네요, 그러면. 최고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참게 작은 거는 방생할게요. 어유 가라, 가라, 가라. 우와. 고기 만여이 김진감으로 <웃음> 허가 좀 바꿔야 되신 것 같아요. 김진감 어부가 꿈입니다. <웃음>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다음 강망 있거든요 저거 바로 한번 건져 볼게요 제가 올 때마다 근데 여기좀 많았었어요 아 그래요? 가마우지도 들어있어요 가마우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저 페트병 부표를 이제 어버이어 그거 손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그래요? <웃음> 그냥 발로 <바로> 해야지 <웃음> 어! 걸렸다 걸렸어요? 됐다 됐다 자 여기서 오, 좀 뭐, 많이 나와 야 뭐,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어 아니야? 야이어 아니야 이거? 에?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숭어도 엄청 크다 아니 이거 근데 이거 뭐예요? 초어 아니에요? 초어 같은데 백년어예요? 초어예요? 초어 초우 같아요 와와대만났어요와 <웃음> <웃음> 아까 초어 얘기했는데 진짜 어부님 응? 임진강 오세요 <웃음> 우와 여러분 미쳤어. 아 죽었던데. 아, 죽었어요? 먹을 수 있을까? 아니 배가 뒤집혀져 있으니까 얘네 생명력이 좀 강하지 않아요? 아니 입 벌리고 있는데? 어, 어, 우와 우와 어살았다 살아다 와 먹을 수 있다. 어, 우와 어, 미쳤다. 아니 뭐3대장다 잡혔네 요 여기. 숭어 강준치, 초어. 어. 아 초어 맞아요? 네. 아니 이거 1m 넘 우와 1m 넘겠는데요? 와 소름돋아. 딱 어, 만져봤어. 풀 나도 만져볼래. 나도. 근데 어. <웃음>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비늘이 되게 잉어 비늘 같다. 잉어과래요, 잉어 괄래요아 잉어 괄래요어 뭐. 이게 잉어가래요 옆에 근데 숭어도 얘 약간 허리가 휘었네 이게 뭐냐면 낚싯바늘에 옛날에 걸렸던 그러면 이렇게 어, 허리가 휘어요? 네요 생오해보 살려줘 아 숭어 살려줘요? 네. 자 이런 거는 상품성이 없죠? 야근데 크기 한번 들어주세요 어버님 아 어, 가숭어네 가숭어네 눈이 지금 노랗거든요 이거는 일반숭어가 아니라 밀치라고 하는 가숭어입니다 야 이거 뭐야 근데 크기 외도 한80 90 되겠다 20이거든요? 20 이거든요 20 65될것 같은데요? 그냥 70% <웃음> 메타숭어 방생 <웃음> 이 한번 재보죠 어. 이따가 자로 정확히 재게요한 뼘, 두 뼘, 세뼘네뼘와 어. 메타다 메타 어. 와 아니 너무 커 이게 말이 안 돼요 어. 우와 여러분 이거 크기 보이시죠 어. <웃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키로 정도 될까요? 어 안녕 10 10kg 될것 같아요 10kg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와! 빵 보세요 여러분 제 주먹이거든요 저 거의 도라에몽인데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외래종이라고 하는데 풀초차를 써가지고 얘네가 육식을 안하고 풀을 엄청 뜯어먹어서 거의 유해동물 지정은 안 됐지만 저수지 한번 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얘 진짜 괴물이에요 괴물 와씨 아, 배가 빵빵한 게 이거 알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풀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풀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얘네가 아, 초식을 아. 한다 그래서. 근데 아직 유해 동물로 지정돼 있진 않죠? 그럼 뭐야지 아, 지정이 되는 거지? 개체수는 없는데 얘네가 지금 환경 파괴를 하고 있으니까 풀을 엄청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얘네가 번식 능력이 없대요. 아, 어, 없대요? 하 그렇구나. 번식 능력이 없어서 뭐 그렇게 지정 안 돼도 괜찮을 것같아요 아, 뭐. 그럼 뭐 번식 어차피안 되니까 그러니까 알이면 먹어야 좋네. 근데 풀이면 뭉쳐서 알처럼 먹죠. 자, <웃음> 여러분 이거 저번에 저랑 부르님이랑 강준찬 아마 잡아서 먹었었거든요. 그때 딱 요만했죠. 네. 요것도 지금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요것도 네. 한50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 초어는 어차피 들어갈까요? 어 들어가긴 한요 한번... 자, 자, 여러분. <웃음> 오 닫아버려.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초어가 1년에 한 4번 정도 어부 마가님이 잡으시는데 그날중 오늘 저희가 딱 왔을 때 지금 잡힌 거예요. 일단 이 초어를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먹을 생각에 너무 신나가지고. <웃음> 불맛이 좀날 수도 있대요. 불맛이 날 수도 있대요. 있대요. 저조식이에요 숨어도 <웃음> <근데 웃음> 그 엄청 큰 거잖아요. 어, 솔직히 말하면. 저 그렇게 큰수어못 봤어요. 바다에서. 네? 수어 <웃음> 그리고 광준치도 컸어요 어, 지금 세개큰게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 아. 어초 근데 너무 괴물이에요 나가서 괴물 제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임진강 좋아요 <웃음> 어, 임진강으로 오세요 제 꿈이에요 임진강 어부예요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아, 역시 오박까니초 날도 없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아닙니다 아이, 저희가 뭐한거 있나요? 자는 예. 가지고 올게. 어, 어 자를 가져와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어? 내기 할까요? 크기 내기 나는 99 1m5 1m5? 1m1 1m 1m1? 1m 메타끝 1m 1m 1m 무조건 돼요 와 이거 꺼낼 수 있을까요? <웃음> 야 이거 한번 어부님 드는 거크 네. 보여드릴게요. 한번 꼬리치면은 난리날거 같은 우와 상호야 아우 오, 우와, 갑자기. 오. <웃음> 저희가 <웃음> 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걸 무서워하지자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서 딱 재가지고 쭉 붙여서. 갈게요 몇이요 오이. 1 m 2 1 m 2. 1 m 2. 2. 2. 2. 2. 2. 아이들. 아, 컵라면 사 드릴게요. 전 새콤달콤인데. 매기 <웃음> 네 얘기 안 했잖아요. <웃음> 와, 여러분 메타급입니다. 메타급. 최고 기록이 이거보다 얼마나 컸어요? 내가 거의 못 들었어요. 와, 그럼 1m 20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비늘이에요? 네. 아, 음. 아, 이거 오. 기타 피크. 어, 진짜 오. 피크 같다. 뭐 기타 좀쳐 보시는 거 같아요. 아, 어, 어, 많이 쳤죠. 노래. <웃음> 비늘 이 여러분 500원짜리 크기만 합니다. 이가 있나요? 이는 어, 없어요. 이가 없어요. 봐 봐. 야, 한번 먹어 봐. 쩐다, 쩐다. 어, 아니야. 이가 없네. 아우. 우와. 완뇨 개쎄요 완70 나와요 <웃음> 자 이제 한 번에 꺼내서 한 번씩 들어 볼게요 은혜 이거 봐봐 우리 어... 미쳤지? 어? 어때? 뭐야 손질해보고 싶어? 어 <웃음> 우와 조심하세요 어라 올라, 올라가세요 여러분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 얼굴이 안 보여 <웃음> 안 돼! 몇백원 떨어진 거야, 진짜. 야, 이거, 오백원, 야, 이거, 4 0 0 0원씩 떨어졌다. 우와, 여러분,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장갑 끼고 하네 장갑기또 <웃음> 놓치지 마. 우와, 미쳤지? 어. 이게 여러분, 초호입니다, 초호. 내가 어. 근데, 비건이래. 진짜? 어, 어. 육식을 안 한대. 진짜. 어때? 은혜야? 됐어, 썸네일. 그 썸네일, 아니, 그냥, 어, 썸네일 됐어? 아, 나 잘한다, 유튜버네? 은혜님도 한번 들어야지. 아니, 아니, 안, 안 들어. <웃음> 우와, 미쳤다, 진짜. 진짜, 오버가, 이거 감사합니다. 이런 네. 거를 제가 볼줄몰랐는데 좀 떠시는 것 같은데 오와. 개떨어요 <웃음> 요거는 이제 어부님이 트럭을 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바라에 물을 넣고 피를 일단 빼갈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냄새가 좀날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부님네 가서 어부님이랑 같이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너 먹을 거야? 아니 <웃음> 어부님 한마디 해주세요 <웃음> <웃음> 비닐이 있어? 아니 아니 500원짜리 크기라서 <웃음> 장난치는 거야 너 가져갈라 했지? 우와 <웃음> <웃음> 어. <웃음> <오. 웃음> 어때요? 어때예요 네, 아들 같아 아들 잘 <웃음> 콧구녕이 되게 큰데요? 아 이거 콧구멍이거나 위에 거 입술도 두꺼워 두껄. 입술도 두꺼워요 <웃음> 이거 거의 은혜 입술인데? <웃음> 이슬공개 아이스 아이다 그리고 얘네가 1963년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나이가 63년생이거든요 엄마 엄마 <웃음> 들고 있는데 계속 말씀아 아, 아, 죄송해요 아, 발 떨어질 것 같아요 <웃음>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물을 받고 피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뭐야 이걸로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웃음> 미안하다 요눈 감아 크니까 좀 미안하다 눈좀 가려주세요 눈. <웃음> 은혜야 <웃음> 잘했다 좀 이거 뭐 잘릴 것 같아 아니구나 오! 오! 오! 오! 오 이거 위에 올려야네 그래? 내려가면 이거 바로 보트 타고 방생하는 거야 바로 때리라고 뒤로 <웃음> 어, 역시 칼 뒤로 바로 잡으시네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좀 내가 불받았어 <웃음> <줄> <웃음> 갑자기 빌바드 눈 돌아서 눈 돌아서 무서워 <웃음> 이런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지지 <웃음> 안가자 <웃음> <진짜 안 가. 웃음> 이제 물이 없으면은 얘네가 피를 다못뺄수 있기 때문에 얘숨 쉬면서 피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받아놓고 저랑 은혜는 이제 어부님대로 바로 가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아우 너무 고생했습니다 어부가님 제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어부가님 덕에 이건 평생 볼 수도 없는 건데 여러분 어부가님 음...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난 집에 갈거야안 먹어 구독 취소 <웃음> 구독 하해 주세요 <웃음> 자 여러분 먹으러 바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초를 가져왔습니다 피다 빠졌죠 빠졌죠. 비다 빼놓고 은애가 한번 들어본대요. 야. 어깨로 드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내가 여길 왜또 왔지? <웃음> <웃음> <웃음> 와, 역시 양양의 펠프스 아, 위험해, 위험해, 위 장비 고르세요. 오 장비가. 전 이거죠. 오, 장례죠. 은혜가 손질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포를 뜨는 게 아니라, 내장만 따면 돼. 자, 칼을 싹 갈아주고. 칼잘 들어요, 부니 이건 거의 때리는 용인데. 저거 때리는 용 들어요, 너가 잘하는데. 내가 잘해? 험망이 날라갈 것 같은데. <웃음> 다가 나가 있어. <웃음> 한 문부터 따도 상관없죠. 한 문이 너무 큰데. <웃음> 이거 비닐 안 뜯어도 돼. 근데 비닐이 너무 질겨서 이게 안 따질 것 같아. 비닐 먼저 쳐볼래? 잘 썰려요? 비닐에 썰고 있는 거 처음인데? 이건 가위로도 안될것 같아 그러면 이거 은근히 작아도 잘 되는 거든요아 역시 작은 로추가 맵다 아 비쳤어 얼굴에? 아니 여기 멋있어 보여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웃음> 너 어부님 거잖아 아오니가 다 뺏어 츄르츄르 <웃음> 이게 또 민물고기 비닐 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꾸로 이렇게 자르는 아 거야 비닐까지 자리죠 그죠 오오오 네. 어부님 좀망겨주세요 은혜 이런 거 네. 좋아해요 어, 어. 은혜님이 이런 걸 좋아하네 <웃음> 어때 은혜야? 오나 이런 거 좋아하네 <웃음> 음. 여러분 이게 비닐입니다 엄청나죠? 오 안에 내장이 왜 이렇게 커? 으 음, 무서워 <웃음> 무서워 똥꼬까지 해야 똥꼬 엄청 커요 여러분 그거 야, 또 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어, 안 잘려서? 살짝 오른쪽으로 오 이렇게. 그렇지 어부님이긴 하네요 <웃음> 우와 이거 음, 토할 <웃음> 도... <도할> 것 같아 <웃음> <웃음> <어후>.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은혜 구역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욕적이에요 천천히 해야 돼 네, 천천히 해야 <웃음> 네, <천천히 웃음> 냄새 나요? 마스크 써도? 아니요 진짜 징그러워가지고 눈으로 토할 것 같구나 와 여러분 쓸개 크기 보세요 드, 엄청나죠? 드실래요? <웃음> 드실래요? 나왔는데요 지금?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너 쓸개 자를 수 있어? 터트릴 수도 있어요 조심히 근데 은혜 또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해요 아 근데. 어 터졌다 어떡해 아 터졌어 터졌어 안돼 어, 괜찮아요 별로 안 써요 <웃음> <웃음> 근데 너가 했던 것 중에 지금 최고 커 어. 어때? 더큰거 해보고 싶어? 한요정도는돼야지 아, <웃음> 나대기 시작했거든요 어, 아 여기 있네 풀? 저 여러분 이게 얘가 먹은 겁니다 얘네가 초식을 하기 때문에 싹다 풀이에요 얘네가 산란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풀을 많이 먹어서 다른 고기들이 산란을 하고 네. 어부분들이 잡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죠아 아, 나쁜 새끼 그 <웃음> 와중에 혼장고렇지저 어,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웃음> 센스를 매지마 여러분 지금 이녀석을 저희가 오자마자 급냉을 해놓은 상태에서 손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장기가 얼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하나하나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얼려야 손질하기더 편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왜냐면 이게 딱 그걸 떼잖아요? 홍채로 응. 나와요 그냥 어부님 한번 빼보실래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 못빼기만 해봐 <웃음> 야 은혜야 그리고 배 따고 쓸개 따고 다 했다 맞지? 다 하셨어요? 아 근데 어부님이 어. 뺏어오면 어떡해 여러분 <웃음> 이제 초월로 <추워로> 손질 보겠습니다 <웃음> 깔끔하잖아요 봐봐 우와 우와 아. 여러분 손질 제가 다 했습니다 아니 <웃음> <다행히> 다시 내려놔 봐요 <웃음> 알았어요 편집 편집 근데 힘이 좀 필요한 거였네. 힘이 있어야 돼. 힘을 좀 숨겼더니. 아, 그러니까 어깨도 넓히면서. <웃음> 아, 죄 <죄송합니다>. 아, <웃음> 잠깐 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나가 있어야 될것 <웃음> 같은데. 오우, 오 오우, 오우, 오오와 이게 내장이라고? 이게 뭐예요? 부레예요? 이거 뭐예요? 불이에요? 이거 불이에요. 은혜, 불에 한번 꺼낼 수 있어? 터질 거 같아. 오, 어? 어? 어? 터진 소리 한다. 오, 오, 야야우야야야야야 <웃음> 자, 여러분, 이게 불입니다 와, 불의 크기가 은혜 손보다 커요. 아, 기분해. 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지? 한번 해세요 예쁘다. 아, 예쁘다. <웃음> 왜 좋아요. <웃음> 됐다. <웃음> 어, 여러분, 엄청 깔끔하게 지금 손질이 됐습니다. 얘로 뭘 먹을 거죠, 오니? 소금을 덮어서 구우는 응. 거죠, 이제. 아. 그럼 얘 머리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기다리신 것 같아. 자르는 거 같아. 이거 <웃음> 잘라야 머리까지 잘 할... 어, 잘하시네. 오, 야, 너 진짜 개멋있게 나와. 너 나시도 입어가지고 어깨 음. 지금 근육. 데피니션 어. 장난 아니야, 지금. 아, 우 잘못 선택했다. <웃음> 너보다 세신 거 <것> 같아, 어 <웃음> 야, 은혜, 이건 못 자르겠다, 뼈. 제가 자를까요? 아니요. 아, <웃음> <웃음> 으이 씨. 오와, 이씨두 방에 끝났어. 우와 <웃음> 개멋있다. <개무스더라고>. 라도나이런거 <웃음> 좋아하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말끔해졌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다못 먹어요. 반은 혹시 어머니 초 좋아하시나요? 물고기면 좋아해요? <웃음> 제가 사장님 반쳐주세와 뒤에 분위기도 그네요 여기 수산집이야 그냥 빨간 등을 달아놨어야 되는데 <웃음> 어 갑니다 <웃음> 아 이제 힘 빠졌어 아니야 은혜할수 있어 질거야? 야 은혜야 <웃음> 어, <웃음> 여기서 어깨 팔굽혀펴기를 왜해 <웃음> <웃음> <오>, 예. <웃음> 잘하네너 땀나? 아니 나는 왜이게 땀이 나고 <웃음> 있는거야 <그러는> 지금 <웃음> 내가 너 손질한 거 보고 긴장했나봐 우리한테 때릴까봐 저는 우리 여보 다칠까봐 오오 진짜요? <웃음> 아니요 <웃음> 오 됐다 오, 오, 뭐야, 됐어, 됐어. 오, 오 멋있어. 이야. 이야. 와, 여러분, 이게 반인데, 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발이 320이거든요. 근데 음. 한이 정도 차이가 나요. 320? <웃음> 어, 다행이다. 뒤늦게 웃으셔가지고. 여러분, <웃음> 얘도 또 자기 전에 또한번 웃으시고요. 그래. 자기 전에. <웃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와 여러분 은혜한테 박수 주세요와 어깨 지금 뻥이 돼가지고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아, 여러분 얘 비늘을 안 까가지고 두 분이 고생했으니까 제가 비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우와 계속 은혜가 <해> 나요 <웃음> 이거 위에 날릴게요 날라 가나요? 아니요 칼안 드는데요? 방 갈았는데 <웃음> 이거 워낙 세가지고 우와 이게 안 뜯겨 살을 뜯어버리세요 아예 그냥 아 어, 그렇게 뒤져라 뒤져라 야 라사사무라 자 이제 옆에는 이렇게 썰어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 우와 이게 비늘이야 이게 어 근데 비누를 써는요 계속 내나요 밤꽃냄새 나요? 남장가? <웃음> 와 이게 살을 써는것 같아요 살 그죠? 썰고 있어 아니야 썰었다니까 봐봐 비... <웃음> 아. 야 근데 되게 맛있는 약간 참돔결 같죠? 괜찮네 오 어, 밤꽃냄새 나요 어부한번 맡아보세요 아 그죠? 어부인 냄새 하죠? 네 <웃음> 저도 제 냄새나요 제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답답하죠 아니아니야 <웃음> 아니야, 조금 <웃음> 제 여러분 이렇게 비늘을 싹다 벗겼거든요 지금 자 이제 요거 나가가지고 소금에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어부들은 어려서 은혜가 먹을 가마솥을수 있고요 <웃음> 나안 먹을 건데? 드셔보세요 어부님 압박 들어온다, 은혜야. <웃음> 어부님 압박 무서운 거 알지? 만만 보세요. <웃음> 자, 일단 여기다가 장작을 좀 많이 넣어서 불을 비춰볼게요. 자, 여러분, 장작 좀 전에 사왔거든요. 오, 자, 그리고 소금. 자, 요거를. 감아서. 감아서 어, 그렇죠. 가져왔어요. 은혜가. 보셨어요? 아, 또 은혜 어깨 썼죠. 어쩐지. 어쩐지. <웃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어부님 뺨칠 거야? 안 되지. <웃음> 어. 진짜요? 네. 여기. <웃음> <웃음> LPG에요? 네. 그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불을 붙여요 그냥. 손에다가 그냥 내가 바본 자아자 <웃음> LPG 가스 연결해주고 아 맞다 부러져가지고 벤치로 돌려줘야 돼헐 무서운데요 점점? 근데 왜 거기 있어? 무서웠어 <웃음> 제가 불을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냥 숯 같은 것도 손으로 집어서 하시더라고요 네! <웃음> 불놀이 좀 하셔야죠 아 불. 불놀이 한번 해야죠 네. 안돼 <웃음> 소화기 어디에 있어요? 소화기가 <웃음> 없어요. 불을 안 무서워해서 별로 <웃음> 와은혜야 나무만 놔주세요. 그러면 불안 할게요. <웃음> 벌써 고개 친대요. 불 갖다 하면 <웃음> 원래 장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흐아흐. 아휴. 아아니소화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이거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 <웃음> 진짜 이거 카메라 꺼지고 만는다 이제 <웃음> 여자 여정... 그럼 더 <웃음> 세거든요. 바로 뛰어가야죠. <웃음> 야, 너 진짜 이쁘게 잘 논다. 와 여잘 맞추시네요. 근데 꿈이 군인이요.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깨 <웃음> 아니 제 어깨 가 아프다. 아, 진짜... <웃음> 아, <어깨, 어깨>, <웃음> 나도 요 정도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나 진짜 처음 들어봐요. 그만 하겠다. 그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싫어요. 어, 네. 여러분 이 장작을 쫙 놓고 저네 도망가 이제. <웃음> 도망. 네살애기라 놀고 있는 거 봐요 오, 소리, 봐요. 소리 들으시죠? 네. 뿌불야 <불이> <불이> <웃음> 오, 화를 미쳤다. 자, 여러분 장작 같은 경우나 한번 붙이면은 계속 불이 붙기 때문에 한번쫙 세게 붙여놓으면은 오래 갑니다. 아, 지금 어금젖저좀 보세요. 너무 더워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돌아보면은 아주 걱정스러운 선을 뭐 표정. 은혜야 너 미안해 외산 생겼다 어뭐야 다시 꺼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부채질 할게요 아 요걸로 하시면 되겠다 그거 어, 너무 큰거 아니에요 은혜 씨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오오 어, 은혜 어깨 갈라졌다 이씨 오 어, 은혜 어때 큰거 아니야 불 꺼진 거 같지 제가 말해볼게요 좀 크게. 오! 어디, 보자. 안 붙어, 안 붙어. 안 되겠다? <웃음> <웃음> 자, 다시 LPG 해가지고 붙여놓을게요. 자, 여러 이렇게 지금 우이 붙었거든요. 자, 이렇게 붙었으면, 가마아을 여기 위에 잠깐 올려두고, 송금을 먼저 한번 부어볼게요. 오! 아, 양이 많네, 근데. 더 갈까요? 아니, 아니, 아요 정도 될것 같아? 어차피, 이거 네. 넣고 또쌓아야 되는 거. 그만해요? 그만! 아, 네, 자 네, 아. <웃음> 야, 이거 진짜 미쳤다. 그가 이미 잡았다. 아싸, 나안 잡아도 되겠다. <웃음> <웃음> 오, 여기, 여기. 야, 아. 기가 막히는데, 이거? 자, 이렇게 소금 탑을 쌓는 겁니다. 잘 싸시네요, 탑을 은혜가 이런 거 잘해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요? 깜짝 <웃음> 하네 <웃음> 아니, 남았는데. <웃음> 방금 <웃음> 네. 눈빛은 진짜 위험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했어요. <웃음> 저러면 지금 이렇게 쌓거든요 근데 위에다가 불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도 장작을 해가지고 좀더 한번 해볼게요 어 마지막 오 좋은데요? 아 뭐야 내가 다 했는데 왜? 어머니 <웃음> 어, 어. <웃음> 제가 다 했어요 <웃음> 같이 들어 같이 같이 뜨거울 텐데 불 괜찮으세요? 어 아니요 진짜, 진짜, 제가 들게요? 괜찮아요 제가 다 했으니까 와, 역시. 아 역시 뭐? <웃음> 어머니 어떻게 올려요 너무 위험한데요? 잠깐만요 어, 좀 쉬었다가 <웃음> 불좀 뺄게요 불이 너무 뜨거워서 못 올리겠어 이거 자 은혜가 주변에 도구를 굉장히 잘 씁니다 지금 도구 찾으러 왔어요 갔다오세요 저다 했어 요벌어 <웃음> 은혜가 갔다 어부님 마무리 했어 다습니다 아, 아니야 나도 있어 아우씨 안 돼? <웃음> 이거 올려야 되잖아 이렇게 아, 어. 근데 불이 없는데요? 제가 불 뺄게요 지금 빨리 아 잠시만요 잠시만 빨리빨리빨리 야야야자 여러분 초소금 무덤을 저기 위에 하고 다시 불을 집피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다가 또 슬슬 올린 다음에 위에도 불을 집혀줘야 되거든요 우선 밑에 먼저 맞아보실게요오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숱시된 거를 또 올려서 위에도 이렇게 익혀주는 거예요 아 은혜야 너 씨, 잘한다 어, 오늘 괜찮으세요? 어 제가 할게 제가 그만하세요 그만 저 나와 이제 나와 어머니 마무리 한대 아뭐 <웃음> 내가 다 했다 <웃음> 수수로 다 덮었거든요 자 이렇게 덮어놓고 2시간 뒤에 뵐게요 자 여러분 지금 2시간 좀 지났거든요 아 이것도 소뚜껑으로 해놨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자레버 우와 우와 여러분 우와, 지금 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미쳤어요 자 이걸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 옮겨야 되죠? 우선 이거를 아 우선 이거 나무를 아, 뺄까? 나무. 아너 진짜 어, 엘리트 스마트 스마트 <웃음> 자 위에 거를다 덜어버리고 듣게요. 네, 조심하세요. 우와 자, 진짜 무거워. 자, 무거워요? 네왜 네. 무거워졌지? 괜찮아저 저, 무거운 거잘 들어요. <웃음> 우와 미쳤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까봐야죠. 망치로 깨야 돼요. 어안 깨도 되겠어요. <웃음> 한번 칠까요? 쳐볼까요 아, 한번 뽀대뽀대요란지란지뽀대요 뽀데. <웃음> <뽀데는> 갑니다 아. <웃음> 오 오, 오 깨져 뭐야? 깨져 오 이거 봐 우와 여러분 살이 이렇게 익은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자 여러분 초과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우와 우와, 미쳤어요 우와. 이거 옆에 살 보세요 여러분 미쳤죠 어, 우와 뜨거워 뜨거운 거, 거. 괜찮다고 하지? 아니 하나도 안 뜨거워 <웃음> 와 여러분 이거 한번 익은 거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기 살봐 미쳤죠 우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형 초어 이거 뭐예요? 소금구이예요? 아니면 소금덮밥구이예요? 아니면... 소금 속에 들어간 초어? <웃음> 소금 속에 들어가면 초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와 이거 살봐 그냥 미쳤지 여기 여기 기름기랑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젓가락으로 먹는 것보다는 손으로 한번 쥐어뜯어가지고 그렇죠. 먹는 게 조금 더 야만스럽고 잔인할 것 에이. 같아가지고 잔인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웃음> 이건 뭐예요? 소금이에요 다 굳은 거구나 와 네. 진짜 신기하다 이거 맛있나 이거 먹으면? 조금씩 네, 한번 조금 먹어볼까요? 어 짜네 <웃음> <오, 짠해>. 아.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일단 김말피로이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냄새 한번 맡아봅시다 네, 냄새. 오 약간 오. 플냄새 <웃음> <웃음> 비주얼이랑 냄새랑 좀 달라 <웃음> 비주얼은 되게 맛있는 소금 a 이의그 냄새가 날것 같은데 에 a k e a m a c 어 i n e so go you could damse 먹어볼게요 u t t o 추베르 발 r e f l e 추베르 h <웃음> 음. 음. 아 통할 것 같아. 먹어까요 네. 뭐야? 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염분 덩어리예요. 안쪽을 문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이거 이거 지고오 뭐야? 대박. 오씨자 이거 한번 여러분 바로 먹어볼게요. 어 음. 이거 이거는 짠? 어 괜찮은데? 안 짠. 아. 어. 음. 음. 안 짜, 안 짜. 어. 어. 안짠안 짠. 맛있다. 어 음, 맛있죠. 맛있어요. <웃음> 어 맛있어. <웃음> 진짜 맛있어. 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 어, 이거 맛있다 조금만 드셔보세요 아니요 <웃음> 은혜가 이런 걸못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육수 애벌레 이런 건 먹어 <웃음> 아니 내가 손질했어아기가 손질한 걸못 먹어요 제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 그냥 흰살 생선 맛이죠 응, 그죠? 맞아요. 근데 되게 수분이 보존된 생선찜과 구이 사이에 딱그 느낌인 거 살짝 품질 느낌도 음. 나고 안에 살을 먹어야 돼 겉에는 너무 짜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살짝 찍으면 네. 해야 되겠다 꼭 먹어 먹어 주베름 <웃음> 어 아, 목소리 쉬어가지고 <웃음> 음, 근데 여러분 사실 정성이 너무 들어가요 왜냐면 애기지간이 너무 길고 장작도 붙여야 되고 소금 5만원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다가 갈비부분 한번 먹어볼까요? 야. 갈비 뼈 봐봐 뼈 하나만 뜯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뼈 크기 보세요. 이거 만모스인데 어, 바다표본 같아요. <웃음> 아, 비린내 나요 뼈에서 아, 진짜요? 네어 갈비살은 먹지 말지 안 먹을래요. <웃음> 아야 먹어봐야죠. 자, 여러분 이 갈비살을 딱 아. 해가지고 같이 먹어 먹어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먹어! 너무 크겠다. <웃음> 참하네 진짜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웃음> 내가 아 없으면 뭐라 하려고 했는데 맛있어 아무렇지 않게 아는 게더 웃겨 <웃음> 맛없으면 은 진짜 충격 먹었을 텐데 맛있죠? 우와 되게 이거는 광어 지느러미 회 먹는 거 같아요 연하죠 그래면 엄청 연하고 이 살이거든요 네, 맞아 맞아 맞아 나는 먹을까요? 좋죠. 초베레추 베르? 야 갈비 진짜 맛있어 요 여러분 잠깐만요 왜요? 저할것 같아 왜요? <웃음> <웃음> 처음에 맛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 난 모르겠는데 난 너무 맛있는데 내장이랑 가까워서 그런가? 어 뭐지? 저는 한번더 먹어볼게요 이거 있잖아 이거 어? <웃음> 할 정도예요? 네오 진짜로? 왜 이러지? 내가 이런 거 좋아하네 <웃음> 오 진짜요? 네나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진짜? 은혜가 터트린 3D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쓴거 <웃음> 같기도 하면서 좀 내장 맛이 나요 네. 오 진짠데 이거? 어머이 진짜예요 마지막 이거 한 덩이 저는 크게 먹을게요 어버이 그만 드세요 저도 먹어야 돼요 <웃음> <웃음> 먹어도 <웃음> 돼요랑 <웃음> 먹어야 돼요 그 사이에 말이겠어요 네. 아, 저도 네. 먹어도 네. 돼요 어머 이제 먹어도 되니까 바로 먹을게요 의무적으로 안 드셔도 돼요 제가. 조금만 먹을게요 아 네네 네. 이거, 이거 드세요 잘못 온다 보여야 돼. 자, 여기 살한번 와. 오오. 이거 빨간 거아 익은 거 아니잖아요. 원래 살이 빨간 거예요. 저 이거 완전 주먹밥처럼 개 크기에서 먹을게요. 자, 마지막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초베르? 맛있어요? 어, 무겁다. 아, 해초 만나. <웃음> <아유. 웃음> 영상 끝.